같이 점프해요. Bye b e b y 두두. 점프 점프 다니자. 영 알았어 알았어. Five 와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야? 어 여기 두두. <목소리> 어 두두 편이잖아. 두두 다시 왔네 아. <목소리>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은 뭘 하나요? 일단 오늘도 뭐 어쨌든 이걸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채우러 이렇게 네. 다 같이 다섯 명. 네, 저희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그렇죠. 오늘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기 네, 때문에. 네, 그렇 저번... 오늘 제 건은 다 채우지 않을 거요 그렇죠. 저번이랑 다르게 아마 이번에는 막한 50개 정도나 가져갈 그렇죠. 거라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나 요 오늘. 온투두는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아, 재밌겠다. 이거, 이거 저희 전문이다 아, 그러니까 나의 고요 속게이 고요 이에 해댔잖아. 그러게 전문이지. 잘 전문이거든요. 그 1분 안에 60개 맞추면 60개 받는 건가요? 네, 아, 1분이면 하나 겨우 맞추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니까 아, 생각보다 아, 어려워요 뭐, 아 야, 괜찮아, 아, 우리 잘해 1초에 하나 맞추겠다, 한 60개 받겠네 너무 어렵다 한번 한, 한 예, 연습해 보자제 입모양 봐요 오렌지 오, 좋아! 여기서 <웃음> 어, 말하는 거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웃음> 나, 나, 나, 나 화보는 나. 화보야 아, 아, <웃음>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자, 넘어가 자. 볼까요? 둘, 둘. 끌까요? 끌자, 끌자 발 켜자, 세배 팔자, 개 배. 스티프 티해 마치 띠오니소스 타피오카 펄 타피오카 펄 한글자씩 천천히 다, 사, 피, 비, 오 오카카파비오카타피오카펄 그렇지 타피오카펄타피오카펄들이켜타피오카펄나 빼고 라면타피오카펄타피오카펄펄펄파피오카펄타피오카펄파피오카 허블티 타피오카 펄 빨대 타피오카 펄다나비비우우가가 야야 야야 펄 타피오카 펄 나비요과 쭉들이켜 창작제 야, 버블티, 타피오카 펄. 맞지, 맞지, 맞지. 야, 야, 망했어. 얘 몰라. 으악. 자금통. 응? 응? 모르 <탈장>. <목>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 파 파티. 아 모르 파티 아모르 <목> 파티 아모 모르 지파 파티 지아모르 파티 아아 르-파-치-파-치 안무-르-파이팅 다음, 다음, 어아다아요 맞아요 아 아니 뭐, <목소리> 어? 맞아, 맞아. 아, 아, 한 번도 안 아, 문제, 사랑한다고. 문제 다시 낸대요 아, 사랑한다고 <웃음> 사랑해요 <웃음> 오렌지에이트 <웃음>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 에이. 오렌지 에이드 <놀람> <놀람> 야 오렌지 오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오 렌지 에이드 오 렌지 에이드 오렌 <웃음> <웃음> 오오오 렌지에이드 오렌지 딸기 오렌지에이드 오렌지에이드 오렌지에이드 <웃음> <웃음> <웃음> 오렌지에이드. <웃음> 오렌지 폴리스 야 그게 뭔데? Well, 지, 지, 오렌지 헤이드 we'll really get get 오렌지 헤이드 stuff. 야 다시 말해봐 벗서벗서벗서벗서벗서 네. 벗어 버서. <웃음>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좋은데 자, 자, 이쪽, 이쪽부터 한 명씩 말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오렌지 서 버서+ 네. 어? 뭐라고? 네, 야, 오렌지 헤이드는 뭐야?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아, 헤이드 아, 아, 에이, 에이, 네,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오렌지 헤이드 야 아깝다 <웃음> 잠시 아모르파티는 맞죠? <웃음> 맞아, 아모르파티 네. 맞죠 야, 이것도 색깔 은 너무 쓰러졌었데 여기서부터 듣고 꽉꽉 막히는데 수빈이 형, 나한번 듣고 가, 진짜로 응 일단, 조금 덜켜야 될 거야 <웃음> <웃음> 어떻게 해요? <웃음> 나노로 <웃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럼 까지 듣는 줄알는데야아모르파츠까지 빠르지 않아어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아, 근데 여기까지는 순조롭잖아요 그럼 너무으로 네, 한... 갈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굳이 여기까지 하네. 순조로운데 순조로운 걸 다시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아, 근데 태훈이가 진짜 많이 해볼게 잘해 해볼게 뭐 그래. 태훈이 말을 잘해줘 너네가 뭐번 봐볼래, 여기서? 태훈이가 말을 잘해줘 해가 뜰 때까지 벌써 파리에 제자리 멀리 끼기 봐봐 제, 세, 자, 사, 리, <목소리> <목소리> 이, 멀 멀리리띠띠띠기 멀, 해봐 멀 세상 멀리 뛰기? <웃음> 말 제자리 제제가자리멀 라이벌 리 라이벌. 라이벌 뛰기 제자리 멀리 뛰기 제자리 멀리 뛰기. <웃음> 날려버렸을 때. 멀리 뛰기. 벌레 기 멀리 뛰기인데, 제자리에서 뛴다고요 <웃음> <웃음> 아, 번지 점프? <웃음> <야>. <웃음> 라, 아, 라, 이, 벌, 이, 지, 겟. 라, 이, 벌 라, 이, 벌 이, 쥐인데 몰라 나도 진짜 모르겠지 너도 라덴 카새레모? 뭐?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웃음> 그게 뭐예요? 아, 일단 하자 레라라 라. 네. 레, 다레레나긴 사야 레와사레서네레레다레오이이레서 판다 하나만 <웃음> <아니. 웃음> <잘 들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레서 판다 네 마켓 <레, 말까> 들었나? <웃음> 레스 t 판다레스 n 판다레스 t s 다나나나 d a Let's a panda 레스오팔다 레스오팔다 레스오 s 다 레스오팔다 레스 t s 다레스 n d 다레스 t s 다레스 n d 다 레스오팔다 레스오다 Let's Let's, so panda. let's, let's <놀라> 에라에아에아 에, 아. 에베레스트 다 에베레스트 <놀라> 야 에베레스트 <놀라> <놀라>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놀라> 사랑해요 <놀라> <놀라> 사랑해요? <놀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놀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용 공, 두공노 공. 노. 공기청정기 공이 김선다 공기청정기 암모레 파티 공기청정기 암모레 파티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웃음>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대머리 독수리 할머니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독수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음이. 대머리 독수리 아. 대머리, 독수. 맞아, 맞아, 아. 대머리 독수리 맞아 맞아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알... 알- 파- 파- 카- 파... 파... 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 파- 카 알파카 <웃음> <웃음> 저게 미알 아이돌 알- 파- 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어. 저,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 알파카 l p a c a a l p a 형이 a 와 p a c a Alpaca! 알파카 a c 알파카 p a c a Alpaca! Alpaca! 기 다 처음 듣는데 다른 딴 거, 다른 딴 거또뭐 있었죠? <웃음> 음, 나두 자리 멀리 뛰기 위해서 할아버지랑 그랬어 <웃음> 나진짜레스펜 <웃음> 팬더, 저 레코디언이라고 얘기한 거네 레스펜다가 뭐예요? 나 몰라 레스토 팬더가 좋은데 레스토 그왜 쪼끄만한 아, 위협할 때아 이거 위협하는 텐데 아, 어쨌든 두 문제 맞췄네요 맞아, 잘했다 잘했 이거 어려워거 어때요? 뭐. <웃음> 야, 중간 사랑해요 이러길래 내가 사랑해요, 이랄까? 네. 어, 사랑한다고 이러고 누가 왜? 얘가 어떻게 어, 사랑한다고이 그게 에베레스였나봐 아, <웃음> 어, 그래 <웃음> 잘했다, 만족 <웃음> 아, 네. 아, 네 아, 자,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두 개머리독수리는 네. 뭐예요? 네. 개머리독수리가 네. 네. 개머리 네. 왜나요 지금은 어, 8시름천하장사 시름하나 <웃음> 어, 보네. 천하장사 아, 진짜 어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려운데 저한테 좀시세요 네. 진짜 네 아, 할까요? 요 난오면저 감당 못 해요 진짜. <웃음> 다다 밀쳐 버려. 야, 난 이거 서 있기도 힘들다. 혹시 모르니까 발목 잡으실 수 있는 건가? 혹시 모르니까 풀고 그래 나도 발목이 다들 혹시 모르니까 풀어놔요 네, 발목이예민는 아, 엉덩이 좀 때려 놓고 충격이 되네. 그럼, 나도. 네. 이렇게 네. 눈치를 네. 다시 이렇게. 자, 준비. 아 진짜. 준비.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이야. 야야 아! 야, 또왜 날리러? 어이... 어, 우리, 우리, 우리, 예, 얘부터 어. 얘 우리, 우리, 우리, 우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다리 우리, 잘한다. 나두번 찍어서 똑같았네. 내가 도와줬어. 잘했지. 고마워요. 잘한다. 네잘 봤습니다. <뽈 <뽈 )Evet> 오늘 사이에 그중간일를두 번이나 찍었어. 아, 내가 한 번째, 처음에 버티다가 두 번째 너무 박스ằng, 아 박사님 타격 종목인지 몰랐어. 타격 종목이야. 치는 게 아니야. 내부장승은엉기이야경기엉인 걸로. 아나 수빈이 형한테 맞고 날라갔어. Wow. 네 자, 너민들다 어, 퍼라 뒤집어, 라 대댄지 아, 네 와, 게임! 이건 <웃음> <웃음> 죽었어 기 기권 아, 없나요, 기껀? 기 <웃음> <기권> 없나요, 기껀 <기권 웃음> 정하나요 갈까? <웃음> 아, 예, 휴닝카이거결과아 응. <웃음> <개그가> 너무 뻔하잖아 <웃음> 아니야, 진짜. 휴닝이 요즘 힘이 져갖고잘 모르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웃음> 첫 번째 경기 누구 하세요? 저고 휴닝카이 부탁하습니다 카야 끝까지 버텨라, 해 저희 목표는 힘을 뺀 승리가 아니야, 승리가 뭐예요? 버티는 게 목표예요 뭐 이쪽으상쪽으로빠 여러분 빠집시다, 우리 어, 힘을 잘 받을 음. 자 너무 힘 주시는 거 아닌가요? 힘 빼시고요, 힘 빼셔야 돼요 네 자, 합니다 준비 시... 어, 어 죄송해요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안 돼, 안 시작! 야! 1 0 0 빼라고 1초는 <웃음> 버텨야지 <웃음> 야, 최선이 다했다 최 i k e that. s u 잘했어. 잘잘 like that. Susan is like that. Susan is like that. 이 u s a n is 여기 k e that. Susan is like that. Susan is like that. Susan is like t 아 a t s u s 기 n i 거 like that. s 생각해볼게요 형의 힘을 아껴줄 해보고 내 가방이 없으면 어. 형의 힘을 아껴게힘 빼주세요, 오케이. 손목 힘 빼시고 자, 준비되셨나요? 재밌네. 네 이렇게 집중해 1, 잠깐만, 태연아, 태연아 할말 있어, 할말 있어 오, 자, 오. 뭐야. 야, 뭐야? 야, 어, 뭐야? 저이 세일아 뭐하 거예요? 야, 네 번째야? 너 펼친 4등이야? 4등이라뇨요 아직 사람도 사당. 붙어야죠. <웃음> 저 하면 되나요 이제? 각정 아, 짓고 있어요. 왜? <웃음> 왜 각정 아, 짓고 있어? 어 대박이다. 야, 이가니까 저번에 이겼잖아. 훈이. 훈이나를 위해서 태현이는 턱걸이를 했다고요.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줘? 웃음> 와. 내가 저. 와. 약간 이거 유진이 형이 좀더 즐겨. 즐기아 손목 힘 빼주세요. 자 손목 힘 빼시고요. 자 준비됐죠? 네. 준비 시작. 야. 야. 오었이 오케이 okay. <웃음> <웃음> 어, 근데 결승인가? <안> 결승인가 <웃음> <태연아. 별승인가? 웃음> 그럼 저예요? <웃음> 네. 어, 너야 네. 일로 오세요 <웃음> 괜찮아요, 이거 저희가 최대한 어. 거둬야 돼, 힘을, 힘을 뺐어요 아니팔꿈치 그래. 아니. 미끄러져 <웃음> 아, 야,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웃음> 와... 아니 어, 아무 방귀도 진짜 나 이거 풀어야, 풀어야 힘이 힘들어갔어요, 힘들어갔어요 아, 힘들어갔어요, 힘들어갔어요 부세요, 힘 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연준이 형팔뚝 뭐, 봐라. 뭐야, 이게. 야, 이거, 이건... 야, 이거 농약이잖아. <웃음> 어, 연준이 형팔뚝 봐. <웃음> 야! 꿈쩍도 안 해. 해경이기면 휴가 보내준다 휴가! 나는 휴가 준대요 연준이 형제 연준 뽀뽀를 받아 진짜 오제뽀뽀형 아, 어, 이기면 휴니카이 뽀뽀 아, 짜증나 뽀뽀뽀뽀뽀뽀 와, 역시 형은 다르다 저희 꼴찌도 한 번만 가려 보면 안 돼요? 미쳤습니다. 저희 휴 휴닝카 한 번만 보내로 꼴찌. 네. 어라라아퍼라퍼라대댄지아 아, 아, 어퍼라 어퍼라 아, 아, 다시 할래요.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거 겹쳤어요. <웃음> 네우 사등을 하는 걸로 하죠 우 사등. 네, 그래요. 네. 아 이제 제가 다시 한판해보 5등 등이 아니지. 꼴찌 결정전니까. 지우 등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지. 아니, 저는 맞아요. 방금 경기를 했으니까 네, 해주세요 저는흰 칸이 먼저 네. 오케이, 자존심 와, 회복 시간이다 어, 근데 어. 휴닝이 생각보다 쓰나? 아아아 <웃음> 자존공은 <웃음> 여기서 <시간이야>. 치잖아요? <웃음> 설꼴찌아요 진짜 아아 <웃음> 힘으로 좀. 힘으로 오케이, 오케이 없습니다. 진짜 내 휴닝 칸이 이겨야지, 저거든 <웃음> 아. 최악치 결정전 <웃음> 네. 그렇게 맞지 <맞춤> 마세요 <웃음> <안 해요. 웃음> 시작 오, 오, 오이떨어 꿀지는 아니다 <웃음> 형은 형이다 <웃음> 형은, <그치>? 형은 <웃음> 형이다, 형은 형이다 태현이하나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웃음> 나 만족 아, 나 태현이 아까 전에 수빈이 형 이기는 거 보고 내 생각이 좀 달라졌어 그쵸? 어, 엄청 세졌어 내가 약해진 건가? <웃음> 이거 심판, 난입해 주세요 심판이요, 제가 할까요? 네, 이거 풀어주세요 좋아요 어 나도 힘 빠진다 좋아 <웃음> 자, 힘 푸세요 자, 시작! 우와, 우와, 우와 어? 우와, 뭔 일이야, 우거 아, 우와, 뭐, 아, 아, 아, 아, 대박이야 태현이랑 한번 해봐요 태현이 이거죠? 아, 맞다 <웃음> 야, 대박이야 이거 아, 무슨 태연이 일이야? 네, 진짜, 진짜 세다 우와, 아, <웃음> 엄청 세나 <웃음> 깜짝 놀랐어 아, 뭐야? 와, 이제 야, 수빈이 <웃음> 형이랑 한번 해봐 나 아, 했잖아, 아까 <웃음> 이제 저한테도 태현이는 형입니다 <웃음> 네. 그러면 제가 수빈이 형이랑 해볼래요 아니다, 했나? 안 했어. 이제 수빈이하고 태현이 하는 거죠. 아. 그럼 아, 아, 아, 제가 이기면은 수빈이랑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난 힘이 없네. <웃음> 이기면 수빈이 형이 랑할수 있어요. 오케이. 선배. 결과가 <웃음> 좀.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어, 왜 이렇게 무섭게 잡을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봐봐 아, 준비. 어 이거 이 셌는데. 너왜 이렇게 매력이 막힘세요보세요 준비 시작. 공격 어? 어? 어? 어? 어. 힘 많이 빠졌어. <웃음> 진짜? 와. 힘 빠졌어. 야. 어아 자존심 상해. 어 뭐야? 나 3등이야. 이상하다. 만족. 8든, 8든. 8든. 어, 1등. 1등. 연준이형 1등 연준이 2등. 태 3등. 4등 공병. 옳지 너가 사등이 너가 사드이야 어, 어, 저... 아, 진짜? 너이잖아 그래요? 원래 엄청 센는데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아, 뭐 어쩔 수 없죠 아, 제가 그래, 운동을 이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알 봤나요? 네. 네 자, 저희 빠. 아, 뭔 자, 일이지? 바, 뭐, 뭐야, 우와, 뭐예요? 우와 뭐야? 전화... 와, 이거 하는... 뭐예전화상소어 우와, 나눠 먹자 우와 아 진짜 천하장사람 <웃음> 야, 진짜네 <웃음> 대박 와, 저희 지금 이거 하나씩 먹어도 돼요? 네, 두 번째 <웃음> 네, <웃음> 너... 야, 태현이가 지금... 감사합니다 <웃음> 이야, 3개 받았다 3등은 없나요? 네, 3등 수빈 씨 깎아졌네? 야, 이게 내가 아까보다 아까한 것보다 훨씬 많대? 자, 자, 4등 아, 그, 어, 4등도 있어요 <웃음> 오드는 와, 반틈 잘라주시나요? 한개다 오드는 오드는 박수 유로의 박수 오드는 박수. 박수 너무 힘들다 <웃음> 좋아요, 좋아요 와, 땀난다 시은 <웃음> 근데 땀난다 처음이에요 자, 그럼, 그럼 넘어갈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둘, 둘 두루루. <웃음> 휴닝이 하나요? 세개 그래서 무엇을 아, 하나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걸하면될 이번에는. 아, 김장대. 이번이는 아, 이제 긴장돼 <웃음> 마우스 투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이마이스 이거 이거 옮기는 거 아니에요? 마우스 투마우이그 이거 이거 이거 거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조금만 거 옮기고 많으면 제가 덜겠지, 뭐 그래 응 그래? 많으면 제가 자연스럽게 연기 잘하지? 아, 어 바람이 무네 음음 <웃음> 어, 바람이 여러분, 여기다가 밀가루 담고 <웃음> 콧바람 흥 불면 안 돼요 아, <웃음> 아 일단 진짜 큰일 났어 문을 내가 하면 이렇게 물어야 돼 문을, 문을, 문을 문을 문을 문 오케이 <웃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형, 응, 이렇게 들어서 할까요 <웃음> 하죠 시작, 고! 오케이. 안 가, 네, 네. <웃음> <다> 안 가. 음, 쿠키. 야, 이거 무섭다. o 안야 g Go. Go. Go. <웃음> 우리 지금 고상탐다이 <고사탐다하기> 중요하지 않아 <웃음> 음, 고단단다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또 음, 음. <웃음> 좋단다, 얘네 <얘는. 웃음> <야. 웃음> 얘도 좋단다 <웃음> 얼굴에 다아잖아 <다>, <웃음> 야, 몇그릇 <웃음> 게임만 이기면 된다, 이건가? 아몇 그릇이요? 몇, 몇 그릇이요? ]그램, 지금... 22.4g, 야, 한참 부족한 야, 야, 야 아니, 한참 부족한 게 아니라 빠른 거지. 거 없지 엄 많은 거지 이거 이렇게 하고 줄 때는 태연이처럼 이렇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응. 이거 이렇게 옆으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멤버들한테 장난칠것까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감이 왔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오케이. 세번 왔다가 가능할 것 같아. 방금 얼마였어요? 22.2 <웃음> 거의 방금 한 거의 네 배를 담으면 되는 거죠? 네, 그지. 굉장히 야, 쉽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응, 그 그러니까. 어. <목소리> <목소리> 야, 잘 줘라. 야, 여기. 야, 여기 있어. 여기 실수에요. 야, 야, 허리죠, 야, 허리. 야, 허리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아주 깨발 밀가루 피부시네요. 밀가루니까 나. 이런. 또 고이지? 형도 해줄게요, 봐봐요 음, 음, 에서한국에한번에서한 번, 더, 한번에서한두번더한서 <웃음> 번 아, 그렇지, 서렇지 그렇지 국 그렇지. 맞아, 맞아, 에아 지금 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러면 국에서 그렇게 많이 국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서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에 한국에서 한에한 우리 깨어옆을주는게 응. 좋아. 오케이, okay, 될까요? 될겠습니다 네, 될겠습니다 네, <목소리> 잠시만 좀 많이 무거운데요? 여기 오신대, 여기 오신대, 여기선 오케이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어, 뭐. 이런데 들 진짜... 마지막 대박이지 마지막 어, 또, 몇 개요? 934 갱이었나? 943, 943개 아... 음, 가치가 나는 거 같아요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마지막, 야, 마지막, 마지막, 1 6 3 7이었 야, 이렇게 와. 뺐는데도 1 1 0이야 야, 너무 많이 했다 그러게, 잘했네 딱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해야지 우리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러자 아니면 두 번만 할까요? 차라리 많이 두 번이 나을 거 같은데 야, 그럴까? 그러자 절반 정도하 되니까 그러니까 휴닝아, 아, 네가 보고 됐다 싶으면 말해줘 네, 네. 여기 순서를 바꿀까? <웃음> 이거 순서가 중요할까? <웃음> 순서를 아이, 중요하지 않아 계속, 것 계속 것 여기서 우주니까 나 <웃음> <웃음> <웃음> <난 웃음> 수빈 형 다음만 한. 저절만 하면 네, 만한 네. <웃음> 네. <웃음> 연준 씨가 네, 한 번씩 네. 네. 바꿀까요? 안되게 바꿀까요? 연준 씨랑 태현 씨. 네. 응. 오케이. 그리고, 엄규 씨랑, 수빈, 씨. 수빈 씨요. 오케이, 너 비켜. 음. 너 철로 가. 오케이, 너잘 걸렸다. 어? <웃음> 먹이사슬인데 노렸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겼다, 오늘. 오늘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할까요? 게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오케이. 기회는 많아요. 조금만 조금만. 옳지 옳지. 좋아요. 생각보다 적게 해야 돼. 야 <웃음> 야 뭐야 저거밖에 없어. 이게 <웃음> <우리> 대체지야 <대책을> <웃음> 이제 또 이번 이번에 크게 열심히 뽑야 돼요. 어, 어, 우리 놓치지 말라고. 우리 복수하지 <웃음> 마요 우리. 응. 이번에 와. 제대로 뽑야지 우리 93.3 만들 수 있어. <웃음> 세번안 해서 하는 거야. 나 하고 숨. <웃음> 한번 더. 정문현. <웃음> <조금만 해. 웃음> 그래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이거 얼굴에다 던지면 안돼 내려줘야지 야, 아직 안 죽는 게 너무 안 돼? 응, 내려줘야지. 응, 응, 응. 야, 아주 안, 음, 오, 오케이, 오케이 끝 <웃음> 팔에 묻는 건 뭐죠? 와잘 움직였다, 와안지여네 야, 제발 응, <웃음> 틀어줘 <웃음> 이 나올까? 9 3 4가아9 4사는 <웃음> 어, 이걸 <웃음> 방송에 쓸수 있을까? 오케이 어 많다. 된거 같지? 하그 우리 아니, 아니야, 앞에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많아, 여기 많아. 앞에서 얼굴 한 번씩만 펴면 아, 아, 돼. 야이 머리카락 자꾸 다 가져간다. 네, 네내 풀어 풀어 보여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 풀어봐 풀어. 아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우리 다 뒤로 와, 됐습니다, 우리 와. 뒤로 됐어. 우리 뒤 빠져.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오차범이 조금만은 영 인정해 주시니까. 근데 저못 봤어요 제대로. 왜? 이렇게 나왔지? 몇인가요 14.5. 와! 와! 와! 예. 그,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 가 <Travis> 봤나요?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잘 잤네 엔멘하자 고마워 네, 할까요? 네, 멘트합시다, 센터, 센터 <웃음> 자, 이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하고 저번 화보다는 발전이 있었던 맞아, 맞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더 잘해지니까 좀 발전이 있었어요 좋아, 그래도. 좋아. 그래도. 우와, 네. 이거요 이게, 네, 이게 네, 다른 네, 의미로 네.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 형들은 그리고 그리고도. 네, 저 팔씨름 8시. 재미없었어요. 저 <웃음> 오늘 <돈을 웃음> 끝나고 헬스장 갈 거예요. 네, 재밌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보도알도 많이 얻었어요. <웃음> 맞아요. 어, 네. 아, 저열개 얻었으니까 네. 돌릴 수 있지 않나요? 어, 그러네요. 어, 한번 돌리고 갈까요? 좋다. <웃음> 마지막 마지막 돌리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너무 좋다. 이거 아, 공정 <웃음> 아, <웃음> <웃음> 잠시만요. 네. 공룡 아, 네, 뒤로 가세요 아, 동작, 공장성을 만, 네, 잠깐만 이제 우리를 아시는 거지 딱줄 테니까 돌리시고 한 발짝 뒤로 가셔야 돼요 네. 처음 돌려면 사람 한번 돌려봅시다 벙경형 아, 돌려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네. 빨리 자, 어디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치킨이랑 핫도그 먹고 싶어 어딨지? 분장 벌칙에서 시작할게요 이게 우리, 우리 자, 우린, 우린 돌리기, 돌리기 뒤 빠지는 거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어 야, 분식 세트 어? 다음 시간딱 아, 먹으면 시작하면 되겠다. 야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분식 세트 나왔어 와. 오늘 촬영 좋네. 다잘 나오네, 오늘. 인사하니서 다음에 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지요까지 tomorrow. Dream! Dream! Dream! a m Dream! d r e a 야, 야, 나 오른쪽도 아유, 있잖아 도망쳐 야, 나 앞에 안 보인다 <목소리> 저희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왔습니다 즈 아, 그런가요 6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까지 맞춰야 돼, 이거 OX 퀴즈 죠 아, 어, 그럼 어. 저 8번 어, 저 6번이요, 6번이요 근데 이거 슈닝카일때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 그 거야. X 아니, 바아또 먼저 주일만 했을 <웃음> 우리 아빠 가방 서류 가방 엄마 가방 정답 가방 책 가방 책가방? 정답, 노트북 이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스태님 <웃음> 감독님 근데 이거 우리 멤버 이거 몰라요 <웃음> 됐어 안 밀았어. <목소리로> 아! 뭐야? 뭐라 했냐? 와! 다 같이 맞잖아. 미안해. 토끼랑 빵이지난 곰빵이지. 난, 용어빵이지 난, 난 귤인 줄. <목소리로> 야! 넌 <목소리로> <너> 뭐야? <목소리로> 야, 내가 무이가 뭐, <목소리로> <힐링이> 돌려줘. <목소리로> 야, 일류의 이게 필요해하 나, 둘, 셋. 잠깐, 잠깐, 잠깐.